빡! 들어가고 있고, 39,000. 야, 나우미야, 니 견딜 수 있겠나? 나우미. 어? 방패를 듭니다. 이거 충고하지. 이거 쓸수 있어요? 푹! Yeah. Yeah. 자, 하이! 반았습니다아 우리 방패영사 나오후미 도장깨기 이제 가봐야 되겠죠.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고요. 생방 중에 여러분들과 투표도 하나 해봤습니다. 자 요런 투표를 진행해 봤거든요. 방패영사 나오후미 도장깨기는 그냥 오토로 눌러서 가보자. 혹은 기존 AI 규칙대로 공격기 우선으로 해보자. 요런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방 중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 부분인데, 나오후미는 자세를 계속 잡으면 얘를 누가 죽이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야. 겁나 단단하거든. 이렇게 하다 다가 분노가 쌓였을 때1인궁을 박으면 어마무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거죠 그래서 이제 나우후미는 오토를 눌리나 보자 이런 얘기인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호간에 그냥 오토버튼 누르고 우리 관전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두장깨기 봄이랑 해우가 출연해 줬고요 모든 필살기 다 풀업 상태이고 모든 옷장도 풀업 상태인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최고 상태에서의 맞짱이 되겠습니다 장비 아티팩트는 미적용으로 갑니다 음. 자 페스티벌 도장 A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장날킹 선멜 꼬멀 각킹 페이엔 연반 미델리 안멜이 준비되어 있는 페스티벌 도장 A고요 자 오늘은 투표에 따라 그냥 생 오토로 들어갑니다 생 오토 누르고 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1인기를 우선시 하고 있어요 이제 AI가 자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분인해봅시다 나오미는 어? 공격? 야 공격부터 하는데? 파파파파파파 9300 좋았어, 저1인기 빡, 저 공격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 아이고, 궁이 만들어졌고, 다크커스버니, 파파파파 파, 파, 파, 만천. 너야 이거 엄청 아프대. 이거 가고야. 시면이라고. 네발 밑에 불이 질질 게 깔리거든. 초록색 불이 막 용암이 막 들끓고 있고요. 저 끄덕 한번 더, 더, 더 들어갑니다. 오, 갑자기 이성 방패를 야방 썼어요. 예, 예, 예. 요즘 AI의 재미네. 기계 AI니까 지만의 뭔가 법칙이 있나 봐. 갑자기 이제 방패를 썼어요. 지금부터는 견뎌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인가? 뭐 어쨌든 지금 방패를 썼고, 팡. 오, 슉슉슉슉슉슉슉만 야, 이거 괜찮아.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지 지금? 오, 인마 AI 지나는 뭐 생각이 있나 봐. 뭔가 계속 하다가 많이 다치다 싶으니까 방패를 댔던데. <웃음> 형님 AI 밸런스 말고 방어로 선택 어때요? 뭐 이제 자사 돌리고 할때 공격을 바꿔놓고 해만 똑같은데 하는 짓이 그래도 해볼게요 열마은 방어형으로 가볼게요 방어형으로 그리고 열마은 공격형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모는 공격형으로 렇지 창가 방패 대결 느낌으로 자베스티벌 도장 A 두 번째 선수 선멜이 나와 있습니다 선멜이도 우세 속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오토에 따르도록 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프로토입니다 자오 공격부터 갑니다 자 지금 방금 시청자분의 우리 찌님의 요청에 의해서 AI를 방어 방향으로 설정해봤는데도 공격 나갑니다 공격. 빡. 들어가고 있고 39,000. 야 나오미야, 니 견딜 수 있겠나? 나오미. 어, 방패를 듭니다. 이봐요, 내가 볼게 일마가 지한테 디버프가 있으면 방패를 쓰나봐. 그 풀라고, 그렇지? 뭐 어쨌든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 재밌어요. 기계가 생각하는 그대로에 한번 우리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쇼. 나의 땀 저때 이랬을 텐데 이런 거 없어. 뭐 애니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자 궁이 오게 됩니다. 파크당. 충고하지, 이거 쓸수 있어요? 그크 와, 8 8 0 0 나왔는데 견뎠어요. 이마가 이런 놈이거든. 어, 야, 야, 이 자식, 야, 궁을 안 쓰고 또 방패를 또, 지, 더 AI 이거, 아니야, 우리 오늘 관전하는 느낌로 보는 거야. AI를 다 따비하지 마세요. 와, 성물 뽑피붙어요 성물 뽑피붙고니궁 네, 써야 된다, 임마. 자, 궁 갑니다. 쇼쇼쇼쇼쇼 빡! 와, 13만 1000. 안 죽었어요. 와, 안 죽었어요. 지금 일단 선맬, 버프가 엄청 많았다 보니까, 공공생부터 해가지고, 버프가 많아가지고, 와우! 다크소드도 매섰거든요, 지금. 버피 많을 때. 자, 방패 형사 지금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궁한방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아, 방패 드네요. 방패를 들고 있고. 자, 신베어내입니다신 베어내기. 자, 완전히 딴단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완전히 화가 엄청나있거든요, 방패 형사. 자, 이성 갑니다. 자, 분노 쌓인 상태에서. 끝을 거리고.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웃음> 재밌는데? 와자 세번째 선수 어? 꼬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방금 선배를 봤을때 꼬리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우세 속이고 와 이거 매서울거거든요 두려워 빡! 56,000 56,000 들어가고 있고요 강합니다 자 나우 흠이 공격부터 선택합니다 야꼬리 삼성이 있대 너 괜찮겠나? 8500 지금 분노가 안 쌓였을때는 개똥딜이란거자 삼성옵니다 두려워 빡! 야성물 뽑혔지? 자 다크커스 버닝 가자 하는데 그 정도로는 어야 너무 미야 끝났네 아 야, 나우미가 여기서 막 기쁘네요. 예, 왠지 꼬머의그 날카로운 창이 방패를 뚫어붙는데 보스컷도 이렇게 수십 부스의 살을 그냥 화살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이고 사실 꼬머이좀 폐가 잘 풀린 것도 있어요 지금. 자 교체 들어갑니다. 자 다음 번은 우리 각킹이 나와 있고요. 자 어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부터 한번 후두둑 치면서 고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우미 가지아 할것 같은데 이 자석도 이제 가지아 갑니다. 가지아 가는데. 4 6 0 0 자킹 이성, 어, 이성 쓰고 있습니다. 슬슬슬. 기본적으로 AI들이 좀 공격적인 걸더 좋아하네. 좋아요. 공격적인 걸 좋아하는 건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두두두두두이 정도 나오고 있고. 쾅! 스와 저걸 견디네. 저걸 견디네. 자, 오, 역으로 궁갑니다. 근데 지금 보호막 상당히 단단하게 써져 있어요. 자, 어떨지? 쉴드 프레디이스 궁충 63,000. 63,000. 상당하게 싸우네. 오케이. 와, AI 똑똑한데? 간격 선택했어요. 이성 간격이랑 그 같이 있었는데 간격 선택하네. 오, AI 많이 발전했나? 레머블 AI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 도장 깨기 찍기가 더 편해. AI가 좀독똑해졌으면 2만 나오고 있어, 2만. 일성이데 2만 나왔어요, 방금. 좀 들어갔습니다. 자, 만. 아, 요거를 네, 공격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팍팍팍팍팍. 만구천. 잡을 뻔 했는데? 야, 킹아, 니 이거 못 죽인다. 왜냐면 쟤 부활 아직 남아있거든. 부활도 못 뽑을 것 같은데? 뻥 부활 못 뽑았어요. 방패 안 들었는데도 단단해. 기본적으로 애가 갑옷이 단단한가 봐. 빡! 11만구천. 어떤데, 이거, 어? 자, 이 싸움 중요합니다. 이 싸움 거의 메인 매치 급입니다. 페이엔 대 나우흠인데 서로 딜탱이죠. 서로 딜탱이고 누가 더 단단할지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때마침 자기 남편 킹이 방금 쳐맞은 상태라서 페이엔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16,000. 페이 아직 스택 안 쌓였는데도 16,000 뽑고 있고요. 자, 나우흠이, 어, 이성 가네요. 이성 다크커스 버닝. 툭툭툭툭툭. 우와, 1 8 0 0 시작부터 1 8 0 0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궁 만들었고, 이거야 팍! 아직 필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필각이 안 됐어요 어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페이엔나너 이거 우세 속에 들어온 거야? 와우 뭔가 허무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나오미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건데, 한번더 구경만 해볼게요. 구경만. 결과는 나오미가 이겼다. 우리 길 가다가 시비 걸려가지고 마치고 자스가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 어쨌든 팍! 해가 실신한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하는지 내가 아니까. 왜냐면, 나오미가 패가 너무 잘 떴어요, 방금. 그래서 한 번, 다시 한번 보기나 할게요. 자, 오우 파크다. <웃음> 가즈아! <가자! 웃음> 아 바다라라면서요 그죠? 바다라인데 가즈아! 같이 들려 근데 그랬으면 되게 웃겨을것 같아 가즈아! <웃음> 나는 가즈아로 기억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가자 <웃음> 자 이제부터는 다이앤 혹시 뭐 문제 생긴필가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한 필탱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죠 AI는 어? AI 그럼 궁 쓰네? 자 AI 여기서 궁을 써버립니다 지금 아 필사위 대치 상황이 아니었구나 아, 궁 쓸만하네 과드라야니 어, 네, 나오미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다시 리매치를 시켜봤는데 방금 뽑혔지? 부활 뽑 뽑히... 어? 잠깐만. 퇴이나. 뽀와! 와. 야, 이거는 여러분 뭐 격투기 채널 좀 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상성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 되게 좋은 선수라 가지고 이런 상황는이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데 한쪽 사람은 경기는 계속 지는데 어찌다 딱 맞쳐 턱한대 맞아서 계속 실신으로 이기는 거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강한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다음 매치는 연반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스 나오미 또 공격 선택하고 있고요. 만 처음부터 만 나쁘지 않다 전책인데 그죠? 자 나도 전책인데 맞아 보자고 비교해 볼까이 자스가이라면서 3만 4천 3만 4천 와우 야 반은 또 약간 비슷한 느낌 있지 서로 완전히 막 멧집 좋으면서 전책이고 반 갑니다 궁 들어가는데 뭐 파일 같은 거 지금 없고요. 빡 6만 6천 그걸 안 빠졌죠? 가자라 <웃음> 연반아 니네 지금 니가 이기는 줄 알고 있지? 이거 제 주특기가 있는데 마코네 몰린척 하다가 갑자기 한방 날라오는데 턱맞으면 실신할 수 있다 연반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7대 프라이저 복와 이게 막 겁나 구석이바뀌가 쳐맞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애를 주한테 칩 부는데 끝나 보네 개무섭네 진짜 다음 매치 비델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비델리 전체기를 선택하네요 전체기 툭툭 툭. 35,000. 와, 시작부터 딜 나온다. 또, 일마 이거는 또, 막, 쳐맞는 척 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척 하고 있어요. 톡톡톡톡 치면서, 나 약해. 7,800밖에 안 나와. 요 상대를 이제 방심시키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지. 그러다가 쉐리한테 치는데, 그냥, 확! 난 이제 끼어나고 보니까, 야, 어떻게 됐어? 나, 나 왜, 나왜 누워있니? 막, 이런 느낌이랄까? <웃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톡톡톡톡톡. 왕따가 힘을 <웃음> 숨기면서. 그런 느낌? 와, 이거 학원으로 가자면 약간 그런 느낌. 어. 봐봐, 이거. 또, 또, 또, 또 시작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가. <웃음> 겁나 배우네. 맞아준 거야. 막 맞다가. 자, 제가 팍! 치는데 내가 왜 낮잠을 자고 있었지? 막 이런 느낌. 애니 실사 반영이야? 이러면 나오호미가 콜라보 도장 들어가면 콜라보 도장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약 그런 느낌도 있어요. 콜라보 도장이 내가 보기에 뭐 최고로 센 도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매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멜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암멜이 처음에는 긴장, 긴장감을 주는데 요즘은 좀 긴장감을 못 주고 있어요. 38,000 나오고 있고요. 요새는 암멜이 하도 도전객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살짝 이제 옛날 느낌 조금씩 조금씩이라고 했다. 뭐 심하진 않아요. 아직 그래도 앞매는 앞매이다. 빡빡 43000. 예, 전체기지만 관통기43000 터지고 있고요. 자, 국 만들었어요. 가자! 만천또 찌밥인 체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근데. 자, 이게 올리면 끝이 와야 되거든. 근데 주마가 엄청난은 몇 찍까지 좋은 거야. 뻥했는데 승물발동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 힘을 쓸수 밖에 없나 미안하지만 사실 내가 전국체전 대회도 나갔었고 일반인이 아니라고 빡 치르듯이 실시를 부르기야 야 오늘 꼬만한테 안 졌으면 A도장 깨졌는데? B도장 가보도록 할게요